치석 제거 해주고 양치 자주 시켜주세요 야 그거 진짜 자주 하는데 타료만 먹는데 애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 은 진짜 사람처럼 입에서 냄새가 진짜 겁나 많이 난다니까? 일로와봐! 다투 일로와 왜? 양치기시도 너를 양치 시킬 거야 너를 양치 시킬 거야 이게 먹이에요! 바로 바로 칫솔이죠 이것은 칫솔이고 이것은 너고 그것은 치약이야 이거 세 개가 합쳐지면 뭔줄 알아? 너가 칫솔 질하는날자 우리 타투 아이 이빨 찌지 입냄새가 나서 우리 타투 치카치 아. 나는 너를 양치시켰 거왠지 알아? 너 입에선 썩은 내가 먹었거든 난 그걸 죽여볼 수 없어 또 할까? 또도 안 돼. 시도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치카치카를 후아해 봐. 아. 아해 봐. 아. 아, 해봐. 아우 아.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웃음> 하지 마. 숙상이 <웃음> 우리 애기. 한재나 <웃음> 하기 싫은 거 격정적으로 표현하기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입을 보여다 입을 보여다오 입을 서트야 <웃음> <웃음> 아, 원상 바라보지 말고 저기요 저기 아저씨 저기 아저씨 여러분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저씨 아저씨 주근척하는 거 보소 아저씨 아저씨 상치가 끝나지 않았다고누금만안 돼! 지켜 지켜 볼까? 왜? 아 뭐가 싫은데 그렇게? 그이 표정 뭔지 알아? 불만 잔뜩 표정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표정인데? 어쩔 수 없어! 엄마! 엄마다 지금 엄마 엄마다 지금 엄마 엄마다 다툼! <웃음> 저기.. 지금 엄마 엄마라 일로, 일로 오게라 엄마 엄마 지금 심각하다 <웃음> 일어나봐, 알았으니까 일어나, 안한다, 끝. 나또다 다 했다. 엄마 이제 그만 안해. 라고 할줄 알았지. 라고 할줄 알았지. 라고 할줄 알았지. 라고 할줄 알았지.